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피그마리온 현상. 이게 일종의 따져볼 땐그 염력이라는 건데, 어떤 것을 깊이 나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피그마리온이라는 효과라는 말 자체는 옛날에 그 어떤 시랍 시랍신화, 신화에 나오는 것인데, 조각을, 아름다운 조각을 해놓고, 정말로, 정말로 이, 이 사람이 이 조각이 아니고, 정말 사랑 정말 사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미녀상을 조각을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염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순간에 나중에 신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사람을 변, 사람으로서 변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 유명한 피그마리오 현상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인간은 인간은 열심히 자기가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염하게 되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거기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것 자체가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어. 권력이 없는 것은 괜찮은데 권력 없는 권력인 있음으로써 남한테 권력 있는 없는 사람들은 또그 권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보 때는 또큰또 또 이렇게 불행을 중기때가 많다.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만도. 서로 서로 친구가 되더라도 친구가 돼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말 한마디가 남한테는 엄청난 가슴 아픈 느낌 뭐라 그럴까 상처를갈 때가 수없이 많이 있거든 식당에 가면 항상 종업원한테 뭐라고 하고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자기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봤을 때는 그게 우월성이 아니라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티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그 습관이 잘못하다 보면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괜히 종업원한테도 이게 미혼을 많이 넣느니 왜 이렇게 빨리 빨리 갖다 주지 않느니 근데 이런데 자신은 그런 걸잘 모른다고 자신은 남한테 얼마만큼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나는 왜 복이 없어 이런 말 말할 때가 많거든 왜냐하면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만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야지만이 복이 오게 돼 있는데 생각 자체가 바뀌어있지 를 않는 거라 생각 자체가 남한테 조그만 사람들한테지만 일하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피곤하고 저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역시 또콤플렉스덩어리거든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참 복이 없다고 한탄한는 사람이 많아 내가 부자고 되고 싶은데 부자 못 된다 내가 권력이 있어야 할 텐데 권력이 못 된다 자기가 구하고 저 여자고 살아야 할 텐데 같이 못 산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일루어야할 텐데 못 후득이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오언성고라고 인간은 아니 비쌀수니 뭐야, 수사 형식 그처럼 다섯 가지로 인해서 오는것 다섯 가지로 온 정신과 육체 그거 그것과 육체와 따라주지 못하는 거그 갈등이 오는 거온 선거가 가장 큰 이게 그네 가지의 그 고통이 어차피 우리 인간한테 타고난 우리한테 생리인데 타고난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항상 마음 올때 아, 이게 나쁜 일 있을 때 나쁜 인연을 만날 때 좋은 인연이 있으려고 그런다. 돈이 있으려고 한다. 이말 한번 이렇게 한번 마음 한 생각만 바꿔보십시오. 마음 한 생각만 바꿔지면 생활 태도가 바꿔지고 생활 태도가 바뀌어지면 인간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진다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